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용입니다. 어, 네, 지금 소모코, 금오코 지금 옆에 붙여놨고요. 어, 금오코도 이제 소모코처럼 듀올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금오코도 굉장히 괜찮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단 NVR 업그레이드 된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온도를 지금 저기 난로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높은 체온이 감지가 될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자. 높은 체온이 감지되었습니다. 정밀한 체온 측정이 필요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음성 메시지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